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독특한 훈민의 우리 언어가 생기는 동기의 시작은 한자의 표준 발음의 완성이다. 그런데 이게 한자가 안 쓰다 보니까 완전히 한자는 남의 나라 거고 한글만 우리 거라고 하는 요 상황에 빠지다 보니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겨의 신문이 한글 한자를 없애고 최초의 한글 신문 만는데 허접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조선일보도 원래 이랬어요. 한자 한글 같이 썼어요. 혹시 그런 신문 봤어요? 한자, 한글, 조선일보도 항상 근데 한 15년 전에 부터 한자가 완전히 사라졌어 왜냐면 한자는 한글은 한자 없이는 못 쓴다고 그랬어 왜냐면 뜻이 너무 많은 게 전과다 보면 전에 무슨 과정인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뜻이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가 병처럼 붙여다녔어 왜? 가로 열고 한자, 가로 열고 한자 이렇게 해. 왜냐면 따로 뜻실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계약서에 특히 이렇게 있다 와다가 한자가 다 사라졌어. 한글만도 대화가 됐고, 초성만 가지고도 OK, 이응하고 키움만 써도 OK가 됐고, 초성만 가지고도 해도 대화가 될 정도로 된거였죠. 이거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아마 교수님도 이해가 됐어요. 그때 한글은 한자 없으면 정확한 표현이 안된다고 그랬었거든. 근데 세상이 바뀐거죠 이게. 아무튼 이제 이런 형태로서, 국민적인데 알았죠 이병영은 예. 어린 백성을 위한 건 맞아. 백성들의 언어. 그것도 맞단 말이에요. 근데 실록에서는, 실록에서는 역사는 이 발음을 맞추기 위한 그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 근데 국어학자들 역사책을 안 보잖아. 또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국어학자들은 한자는 중국 거, 한글은 우리 거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성취도 한글로 바꾸자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고강화문에서프랑카드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잘 사야 되는 게 한글 학자들왜 그런지 모르겠어 <웃음> 한자는 중국 거라는 거야 한글 거만 쓰자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달에 조선학교 실력에 친이 28자를 주었다 초성, 중성, 중성어인데 예전자를 모방했다고 하는데 모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도 지지 모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중국말로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말로 모방 모방 카피 이걸 중국말로 어. 모방 몰라요 모방 카피하다 어 모방 카피 아, 아, 아. 어. 중국말로 뭐. 칭소가 모방 어 요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모방. 모방이라고 하죠 이게 미국인이 봤을 때는 그, 그 말이 그말이요 어.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쓰는 말의 반 이상이 중국말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아. 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얘기예요 아니, 보캐볼리 싸우는데 영어 50%를 이미 다 갖고 있어. 똑같이 발음을 해, 비슷하게. 그러면 뭐 영어 금방 할수 있는 것처럼 중국어를 할수 있단 말이에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아까 흩어져서 바뀐 게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바뀌어 일률적으로. 어떻게? 아까 핵심적으로. 받침을 빼면 중국말이 되는 형태로. 받침이 중국건다 빠져갔어. 우리는 받침이 꼭꼭 뭐 붙어있고. 받침이 붙어있다 고 보니까 뭐냐면 노래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운 금강산이 성악가 들 제일 부르기 어려운 노래가 그리운 금강산이에요 이태리나 영어 노래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가요 그래서 받침이 있는 우리 한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지? 그거 저기 야생화그룹 가수가 박효신. 어 박효신이 바뀌어 놨어 바꿨어 박효신이 이 종성 활용을 엄청나게 잘해.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의 발성과 그, 그 저기 팝의 그 음반음을 카피하다 보니까 이 종성 처리를 하는 기술로 하면서 음을 맞춰가면서 오늘날 방탄소년단 노래도 그렇게 멋있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물론 꼭 박효신뿐만이 아닌데 종성 처리를 제일 잘해요. 음대생들이 받침 있는 특히 미음 제일 힘들어해 발음하는 걸. 그리고 금금할때 어떻게 해? 입이 딱다히니까 소리가 꽉 막히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금을 갖다 해지 않고 그걸로 그다음 리듬으로 끌어올려서 그 음으로 가서 면 모음을 만들어 버려요. 금 말고 뒤쪽으로 온게있어요 두박자로. 아아무튼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은 만들어지는데 왜 이게?